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Today I'm going to recommend another place to visit in San Diego. The San Diego Natural History Museum is a great place to visit with family. There are dozens of activities to try out and explore such as watching giant displays, some animals, dinosaurs, and learning about earth science. Speaking of dinosaurs, this place is great for dinosaur lovers. There are tons of displayed dinosaurs all around the museum. I definitely recommend that you come and visit the amazing museum. There are lots to explore. Make sure you go check it out for yourself.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보고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샌디에고 자연사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샌디에고 자연사 박물관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발보아 공원에 위치한 박물관입니다. 1874년에 샌디에고 자연사 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서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과학기관이며, 남북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관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매혹적인 전시회와 자연 세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대형 스크린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3d 극장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영화 상영을 제외하면 일번지 시간 정도면 모두 관람이 가능하며 동물 공룡 및 지구 과학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 등 많은 재미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샌디에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북 캘리포니아의 자연사를 둘러보실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